이 자기 사랑이란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들 안내해 줍니다. 거울을 보고 누구야 누구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자 이런 모습이 자기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정말 시작은 뭐냐? 자기가 억압해놨던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걸 정말, 나는 이걸 정말 느끼기 싫어. 근데 그게 자기 요소거든요. 자기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버려놓는 거죠. 근데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은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 잘난 인간들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죄인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죄된 모습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잘나고 멋지고 훌륭하고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찌질한지. 그 찌질한 부분을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감정이라는 것은 이 중독자들은 안 느끼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슬픔, 어, 절망, 비참함 이런 이런 감정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 마음 속에 뚜껑을 열어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느끼고 다 덮어버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죠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했을 때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악한 것을 하나하나 대적하려면 대적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무수한 수가 많거든요 악한 수는 근데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입습니다.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삶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인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면서 늘 갈등과 번민과 싸움이 발생하고 그러면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중독 행위와 물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외치지만 실상은 마음속에서는 없어요. 그냥 요정 램프를 쓰다듬듯이 그 지니 램프의 그 지니를 불러내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중독을 치유해 주지 않고 그 상황을 좋게 해주지 않으니까 괜히 또 하나님을 원망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다면 첫째로 벌어지는 일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독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창가를 가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기를 죽이고 학대하는 그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중독을 이렇게 예방해 주는 바이러스의 바이러스가 분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를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핵심이 자기 사랑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 왜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천국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언밸런스하고 언빌리브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보이는 아버지 보이는 육신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열매적 개념에서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중, 모든 중독에서의 에, 백신이다 이렇게 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